<웃음> 아빠! 아이, 그 멀쩡한 닭을 왜잡고 해? 야,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닭을 좀재우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한번 쫓아보려고 그래. 아이, 그 멀쩡한 자기 그 잔다고 해, 아빠? <웃음> 이또 어디서 본거야? 그 유튜브에서 봤죠 아빠? 어 유튜브에 <웃음> 나오더라 <웃음> 아니 그런거 보면 그거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빠? 야 이, 일단 이거 잘생기지 않았는데 인사좀 해봐 우리 넘버원 일닭이잖아요 이게 천개야 천개 천개 천개 어. 야 이거 모고 가만있고 히 요거만 움직인다? 형 어어어 그지? 예. 뭐가 움직이지 아니 진짜 거기서 닭이 자는지 안 자는지 네.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아 닭이 진짜 잤다고요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닭이 자는거 같은데? 아, 아 어, 그래요? 그래요? 이 머리 목을 뒤로 찌기면 잔대 한번 재워봐요 그래 머리. 디얘집 예,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까? 네네 저저 안에서 죄송한데서? <웃음> 아니 또 유튜브에서 이상한거 보시고 또 그거 재워보시겠다고 그 닭을 멀쩡한 닭을 그거 잡으신 거예요 그걸? 야 시골에서 하는 거 이런 말아니야저 <웃음> 밖에서 노는 거가 얼마나 이쁘다고 네, 오오아 이렇게 팔팔한 닭이 오오 어, 잔다고? 자 네, 한번 보자 예 네.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뒤로 젖히면 잔대. 그렇게 머리를 뒤로. 어. 머리 를 뒤로 하면 잔다고요? 어. 그렇게 하면. 하나, 둘, 셋. 셋? 셋? 왜왜왜 왜? 뭐? 자는 거요? 자는 거야. 놀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. 놀라서 가만히 있는 거 같은데? 한번가 있잖아. 응, 그러네. 근데 눈. 근데 눈을 꼬박댄다. 뒤집어야. 한번 더 해볼까? 오, <웃음> 어, 아 이거 이거 너너너 연기 좀 잘한다. 우리 꼬꼬네. 자, 한번더 해보자. 그러니까 이, 이 그렇게 하면 단다는거 아니야? 어. 그래도 이거, 이거 우리 아버지 이거,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을게. 아, 써보자. 그리고 얘기를 하지 마.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? <웃음> 모르겠는데. <웃음> 아 자는 것 같은데? 어디? 손좀 치우세요. <웃음> 오야야야! 아이 깜짝이야! 야 미치겠다. <웃음> 아빠. 아 이거 안되는데? 안 이거 되는거 맞아요? 이거 진짜 잔거 맞아요? 뭐야 <웃음> <뭔가. 웃음> 아, 유튜브에 진짜 나왔어요 저렇게 하면 안돼 <웃음> 아 진짜요? <웃음> 근데 처음에는 조금 불행했잖아 영상도 어. 기대하겠습니다 어. 아버님 그쵸, 여기 삼순이 지금 새끼날라 그래요 아 그래요? <웃음> 어 이게 괜찮아 저거 이제 힘들어 하자 아이고 이거 어. 삼순이 힘들구나 어. 안쪽이 잘 안보이네 삼순이 힘들어 음. 화이팅